28번째 스파이더맨 실화냐 진짜. 와, 묻혔네, 묻혔어, 이거. 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수트.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또 스파이더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스파이더맨 뭐 질린다 질린다 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수트일지 또. 네 지금 뭐톰 랜드가 계약했다라는 뭐 그런 루머도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무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인티그레이티드 수트 디럭스 버전 되겠습니다. 뭐 일반 버전도 있고 디럭스 버전도 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께 디럭스 버전을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디럭스 버전을 갖고요. 가격은 요게 이제 49만 원대 그리고 일반 버전도 32. 2만원대 한 16만 5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 무조건 디럭스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디오라마 베이스가 있기 때문이고요 뭐반 이렇게 올려 쓴뭐 마스크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네, 스파이더맨 프로모 고고 데미지 수트 때 요거 요거 보여드렸었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스파이더맨 너무 많이 한것 같아서 핫토이 스파이더맨을 세 봤는데 27채더라고요 이게 이제 28번째 스파이더맨 수트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뭐 스파이더맨 노예용 많이들 보셨죠? 2021년 12월에 개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천만은 안 되지만 7 1 75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영화관 안 가실 때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스파이더맨 뭐 상당 부분 뒤에서 이제 입고 있는 거의 메인 스트라고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은 네, 마법진 같은 것도 보이고 그렇죠? 어, 고블린의 폭탄도 보이고 옥토폭스 박사 네, 문어발도 보이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트로의 번개도 보이고요. 한번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인티그레이티드 수트 안쪽에 구성 어떻습니까? 왈도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사실 말이 많았죠. 그 아이언 스파이더 옷을 착용했을 때는 왈도가 튀어나왔는데 어, 인티그레이티드 수트를 이렇게 착용하고부터는 왈도를 안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영화 설정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에 아요런거 그죠? 차원의 문이 열리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막 정복자 캉 이런 거 나오는 건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버려놓은 네이 어마어마한 시간의 이벽네 이런 것들도 박스아트에다가 해놨습니다. 아 스물여덟 번째 스파이더맨 실화냐, 진짜? 와... 그래서 제가 후니버셔 스튜디오에 그 스파이더맨만 이렇게 앞에 벽장에다가 이렇게 좀 해놓긴 했어요. 와서 또 구경하시면 될것 같고요. 와, 일단은 와, 이렇게가 2층, 요게 1층인데, 자, 위에는 저희가 뭐 많이 본 듯한 또, 네, 생소한 이런 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날개까지도 들어가 있고, 손 파츠도 꽤 많네요. 여섯, 6, 8, 11개. 와, 손 파츠 13개나 들었습니다. 네, 꽤나 많이 들었고요. 아 메인 바디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 스파이더맨 수트의 바디는 딱 만졌을 때 뭔가 얄쌍하지만, 또 비율 좋지만 수트의 요 재질 자체가 네 원래 항상 그 느껴지는 그 수트랑 똑같아요. 네. 자, 수트는 이렇게 금색 입자, 나노 입자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 외에는 항상 만지던 그 스파이더맨 수트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뭐 감흥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금색 들어가 있는 부분 꽤나 멋있죠? 네, 발에도 금장이 들어가 있고 무릎 쪽, 이 벨트 쪽부터 해서 이렇게 어깨로 이어지고 뒤쪽으로 아이언 스파이더 때는 사실 이게 왈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크게 거슬리진 않았는데 이 뒷부분에 네, 이 구멍을 막는 이 막의 4개는 단차가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왈도는 뭐안 쳐봐도 되겠죠? 영화 고증이랑 다르니까 혹시나 네, 왈도 관절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 네, 정도, 90도 이상 구부러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왈도도 아이언 스파이더의 왈도랑은 조금 색깔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트가 뭐냐, 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이 수트를 지금 입고 있었는데 이 아이언 스파이더 때 뺏겼던 나노 입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인식을 닥터옥토버스 박사가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됐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수트. 그리고 이 수트를 뒤집어 입으면 이제 요렇게 된다. 실제로 이제 영화를 좀 자세히 보니까 요 고증이 조금은 이제 덜하죠. 이게 이제 조더 디테일 하려면 막 이런 전선들이 더막 나와야 돼요. 네. 혹시나 형섭님이나 뭐 이렇게 진짜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 보고 계시면 이런 거 커스텀 한번 해주세요. 헤드를 또 이렇게 바꿔 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헤드는 저번에 나왔던 그 헤드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또이톰 홀랜드의 헤드는 잘 나왔죠. 네. 머리를 좀 헝클려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부분들. 아마 이거 입고도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도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마스크를 벗은 느낌을 또줄 수가 있고 반 정도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의 그거는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그것처럼 하나 더넣어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 헤드 자체는 괜찮은데 볼 때마다 여기는 뭔가 하이바슨 듯한 느낌이 사실 은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이게 있어요. 라운드 코드에서 이런 넥스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저희 이제 지인분, 요리 용범님께 선물을 좀 받았는데, 후니버셜 오시는 분들한테 본인의 피규어 보여주면서 이제, 아, 목이 허전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드린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핫토이를 요즘에 잘안 모으시는지, 아니면 커뮤니티를 안 보셨는지, 이 넥스킨, 네, 제공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오셔서, 네, 넥스킨 받아 가세요. 그래서 이제 종류는 이렇게 일반 스파이더맨 수트 하나 있고요,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도 있습니다. 그거 몇개안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의 쿼터 스케일, 그거도 좀 소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킬몬거 넥스킨이랑 블랙팬서 넥스킨이랑 그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네 가져가세요. 요, 요거 제가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핀셋으로 조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손으로 살살살살 이제 내려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골부처럼 씌워줍니다. 그리고 얘를 꺾어서 넣어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꽤나 괜찮아요. 뭐, 조금 더 이렇게 요만큼 올리셔고 착용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많이 내리고 뭐 착용하셔도 되는데, 목에 그 빨간색 라인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요거 착용하시면 되고, 특히나 그 블랙골드 수채는 이게 더 많이 유격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할 때는 꼭뭐 착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위에는 핸드폰을 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28번째 보여드리진 않았겠지만, 뭐 아무튼 많이 보여드렸었던 기본적인 거미줄 파츠는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에 들어가는 눈 파츠가 또네쌍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다섯 쌍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도 이거 날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전에 업그레이드 수트의 날개는 여기저기 뭐 이렇게 좀 꽂아가지고 하긴 했었는데, 요거도 이번에도 자석으로 역시나 됐을까요? 설계를 잘한 느낌인데? 손만 벌려서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댔는데, 그 자석 파츠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가 딱 맞게 들어가네요. 각도 조절만 좀잘 해놓으면. 안, 안 되나? 뭔가 이런 식으로. 날다람쥐처럼 뒤에는 이렇게 자력이 업그레이드 수트때보다는 조금 더네세진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메인 보여드려야죠 디럭스 버전을 간 이유 바로 네이 디오라마 베이스 때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자유의 신상에 싸우는 뭐 그런 느낌일까요? 이런 철근 구조부터 해서 그렇죠. 여기도 샌드맨의 흔적들 있죠. 모래가 싹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런 철근을 뚫고 두개 지금 이 옥토퍼스의 촉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스파이더맨의 스탠드를 꽂는 곳이고 또 이쪽에 두 군데 연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린고블린 폭탄이 있는 이런 거는 부러지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을 하고 아 일단은 불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와. 아, 묻혔네, 묻혔어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오와, 관절이 안 보이고요. 안에 속으로만 지금 이 와이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 신기하네 보통 이렇게 관절관절관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수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요런 중간중간에 촉수는 다 움직입니다 다 움직이고 하나는 큰거 하나는 작은 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촉수 전체에 대한 지름이 조금 차이가 나요 뭐요런 머미들 관절은 다네요렇게다 움직여진다 디자인이 두 개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막 자세히는 안 봐서 그런데 이런 촉수들도 그죠 각각의 성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제가 뭐 포자 뭐 취해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 마스크를 안 쓰니까 약간 뭔가 발레하는 느낌이네, 자꾸. 아, 뭔가, 아우, 좀 스트레칭 하는 느낌이긴 한데. 사실, 이 지금 연기에 라이트가 안 나오는 거, 네, 요게 사실은 좀 계속 조금 아쉽고, 이 디오라마 베이스가 뭐 꽤나 근사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16만 5천원? 물론 이제 반엄마스크 헤드까지 합쳐서인데, 그 정도의 가격 차이로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오히려 일반이 좀더낫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전시하기에는 또이디오라마바이스가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10만 원 넘게 주고 또 구입하기에는 또 네.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높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보자 하나 더 해볼까요? 뭔가 욕심난다 욕심나. 잘하고 싶다.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거의 된것 같아.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 리뷰한 것 중에 포징 제로를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오피틱인가 뭐 알레 이어서 뭐 높이뛰기까지 보여드리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막상 해놓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네요.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인티그레이티드 수트 디럭스 버전 보여드려봤습니다. 뭐 이렇게 디오라마 베이스로 꾸미는 좀 맛도 있고 톰 홀랜드의 수트를 다 모으시는 분들은 이 인티그레이티드 수트를 또 포기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전시를 베이스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디럭스 가도 되지만 그냥 수트 컬렉팅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반 버전 가셔도 크게 아쉬... 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